는 네, 알릭스를 해볼 건데요. 제가 마이크를 새로 샀거든요. 잠시만요. 어잉 뭐야. 깨져 뭐. 있떴네 아, 마이크 테스트 어때요? 아, 마이크 테스트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네, 잘 되고 있어요. 음. 소리 나죠? 소리 나는지 확인 죠 왜죠? <웃음> 뭐지 이건? 어, 물맛? 물맛 바라고? <웃음> 뭐지? <웃음> 갖고 가자. 아, 오 아이 진짜. Alex. w 동자이 음. 오, 뭐야? 뭐야, 뭐야, 왜 끼져? t h i 아저씨, 아저씨, 안녕. 타먹, 타먹지 말래. 첫 무기가 생겼습니다. 응? 어, 뭐야? 어? 어디갔어? 일자마내 <웃음> 무기, 내 무기. <웃음> <웃음> 어 무, 나의 무기 오케이 가자 나의 무기 오오어어어 어! 어! 어! 어! 어디 야어디 갔어? 오씨, 아, 진짜. 잠깐만. 뭐야 이거? 아, 잠깐만. 오케이, 큰일 날 뻔했어요. Here, y o u r o n n need a gun. Don't worry, it's unloaded. I'm loading it. It's unloaded now. 세고? 또 죽어? 그래, 주시더 있대. 근아여가그렇구나그만 그래. <웃음> 던져. <웃음> 이 나열된 거봐 이거. <웃음> 아이 다이 다이 지금. <웃음> 어, 끝났어. 저 지금 막 던지는 신용만이 지금. 갑시다. 오. <웃음> 아이고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응? 아이고. 뭐지? 뭐떴나 이거나 먹어라. 헉, 쥐다. 이 봐봐, 양나는 거 보세요. 여, 여기까지 디자이지 나온다니까. 빰파람빰파빰빰 아저씨 화면 가려요. 어? 됐다. <웃음> 영상 다 폐기해야 된다. <웃음> 건물 안에서부터? <웃음> 어, 되게 많이, 되게 많이 있었구나. <웃음> 결국, 결국, 나 도네 소리 들려서 확인할 때까지 몰랐던 거잖아. 아. 어. 뭐야 근데? 살아있는데? d be dumb e n o u g t 밤밤밤밤밤밤밤 님, 이제 마이크가 안 들려요. <웃음> 자, 여러분들, 제가 고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. 네, 수근박사 아닙니다. 네, 네, 말, 말, 거의, 거의 아니에요. 열어줘 볼까? 야 들어와 봐. <웃음> 들어와 봐. 먹어라. 짠! 우후! 와, 아, 먹방. 우후! 우후! 우후! 먹방 쇼. 소리 약간 이상하다고? 소리가 약간 이상해? <웃음> 이거잖아. 이걸해서 이래요. 이러면 돼. 됐잖아, 됐잖아, 이제. 됐어. <웃음> 진짜. 아니, 저 아바스 뜨고 나서 저래. 아, 진짜. 니가 뭘 했어? 야, 놀래키려면 한참 멀었다야. 어? <웃음> 이거 알아요? 스페셜리 2 m i c r a g n e t i o micrometers b a r i u e r i t e 1.2 r u o n o i s e n t here o my c o m p t e r I downloaded the n t e r e t b r e the war. d o n l e t i r i n t t m o it. e s e s s e s e e o h w s h e o w a s i t o oh. r e o h a h We a e l e x fans You s r e c e i v e d my m e s s a g e n g I didn't e n e Oh? What? What?! Was it? Why t h f i s 왼손에서 오른 돈으로? 아 반대 방향이야? 여기서 이렇게 해야돼? 오? <웃음> 이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야 이거 너무 야 너무 사기잖아 이거 이거 <웃음> 사기 너무 사기잖아. 어떻게 있을 것 같은데? 저저저저 저, 저, 저, 봐라 저거. 저, 저, 서 있는 거지 저거. 서 있는 거 같은데? 일 잘했어. 멜라. 야 야. 일줄 알았지. 하루 이틀 아니야. 좋다 이거.